40번 볼게요 거리는 표지, 관계 에 네, 여기서 물리적거릴 거예요두 음,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의 어떤 표지 관계가 어떤지 가까운 사람인지 먼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믿을만한 표지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stranger, a c q u a i n t a c e 지인 모르는 사람, 그 다음 좀 아는 사람, 그 다음 친구, 그 다음, 연인들을 어때요? 비교하면서. 자,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지인은 친구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친구는 연인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좀씩, 좀씩 거리가, 예.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관계가 가깝다는 얘기야 지금 이 말은 그지 거리는 그 관계의 지표다 그러면 때때로 물론 때때로 이러한 규칙은 violated 됩니다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공격받는다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종종 이러한 규칙은 네. 어, 맞지 않습니다 위반이 됩니다 자, 기억을 해보세요 뭘 기억하냐면 빽빽한 백킷 들어찬 모르는 사람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을 타고 올라갔던 지난번을 한번 회상해보세요 자 엘리베이터 거긴 어때요? 예, Shardin' like 어, 정어리처럼 빽빽한 그 경험, 정어리는 생선인데요 조그만 생선, 생선 막 채워넣잖아 그죠? 그런 경험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 상황을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불편하지?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 with your physical space가 violated 됐어요 예, 물리적인 공간이 침범당한 채 침범당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했냐면 만들어요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핵심이야 물리적 실제로는 빽빽한데 심리적으로는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함으로써? avoiding 피해 아이컨이. 눈을 마주치는 거를 피함으로써 그래,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그 대신에 어디다 집중을 하죠 네, 눈 마주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에 초점을 두으로써뭘 하는 거예요? psychological space 심리적인 거리를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을 겁니다 바이 자 이제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꼭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예 친밀도를 줄임으로 써요 지금 클로스니스는 가까움인데 심리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줄이는 거니까 뭘 줄인거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걸 줄이면 안 되죠. 지금 심적으로 가까운 거니까 심리적인 친밀도를 줄인 거예요. 줄임으로써 근데 n 버 n v 야자 비언어적인 채널에서의 비언어적인 채널은 지금 눈 접촉인데 어쨌든 말을 하지 않는 상태 어, 상황에서 예, 친밀도를 줄임으로써 자 사람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상쇄합니다죠. 원치 않는 클로스니스. Closeness. 여기서 클로스니스는 원하지 않은 물리적인 거리감, 네, 물리적인 거리인데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심적인 것도 가까워야 하는 그런 어떤 불 원치 않는 불편한 그 거리감을 상제합니다 여기서 거리감이라기보다 물리적인 가까움이죠. 가까움, 물리적인 가까움.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어떻게 줄여 넌버벌 yeah. 채널을 통해서요 말하지 않고 저리가 이게 아니라 눈을 피하는 거지 그래서 줄임으로써 사람들은 가까워진 그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그 원치 않는 불편한 그런 것을 상쇄합니다인 n a n 채널, 또 다른 채널에서 그또 그러니까 다른 채널은 이제 공간적인 거죠 친밀점 접근성에서의 가까움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요 부분 정확히 잘 해놓으세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 빽빽했어. 그래서 눈길을 안 마주치는데 talking with someone who's seated several feet away. 좀몇 발짝 떨어져 있는 큰 테이블에서는 어떠냐 하면 뭐 하기 쉬워요? maintain이야. 예, 유지하기 쉬워요. constant eye contact. 끊임없는 눈 접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더 마주친 눈 마주침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눈 마주침, 아이 컨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뭔가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Feel something. 여기 something이 여기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각이돼해서간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껴. 근데 뭐할때 여러분이 바로 옆에 마주하고 있을 때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을 서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이 아이컨택트가 그치 옆에 있는데 눈막 마주쳐봐 모르는 사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large table에서 는 한다는 거야 자 요까지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어쨌든 physical distance 물리적 거리는 어떻다고요 네. relationship 스토스에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거야 그 관계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이 있고 멀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만 그 거리가 물리적 거리겠죠. Appropriate 예, 적절하지 않아. 그럴 때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조절을 합니다. 근데 핵심이 핵심. Nonverbal communication 눈 마주침이 여기서 나온 건데 어쨌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어, 이렇게 하도록 Establish 아까 create란 말을 썼는데. 구축하다 형성하다에요 네, 뭔가 더 마음 편한 사이클로지컬 심리적인 거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언어적인의사으로 네,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절을 합니다 이해돼요 내용은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붙어있으면 눈을 안 마주쳐서 심리적으로 멀어지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눈을 마주쳐서 심리적으로 좀 끌어당긴다는 그런 조절을 어떤 걸로 한다? 넘버벨로 그리고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도식화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친구, 연인 이런 순으로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예,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지 이때는. 근데 그런 물리적 거리가 그 관계 상태에 반영이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violated, 침범이 당하는 거죠 그럴 때가 언제냐면 엘리베이터, 어떤 상태? 빽빽해, 불편해, 원치 않는 그런 가까움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physical space 공간, 물리적 공간이 어때? 좁아, 적절하지 않아 이런 게다 여기 언급이 된 건데요 거기에 어떤 행동을 하죠? non-verbal, 그게 뭐야? eye contact를 피해 어, 그거하고 여기 엘리베이터에서는 뭐였어요 그쵸 뭐 버튼, 엘리베이터 그 단추 그 버튼에 집중을 한 이제 뭐 초점을 맞춘다 있잖아요 거길 바라보는 거야 같은 의미인데 어 v 이딩이에요 피함으로써 자, 피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심리적인 거리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멀어진 거지 원래대로 넓어지고 자 이제 그게 상쇄가 되면서 컨트 n t 뭔가 반 대로 행동이 나온거죠 근데 large 테이블에서는 어때요 parts away 떨어져 있고 멀고 physical space가 너무 넓어서 그것도 역시 지금 inappropriate 한 상태야 너무 멀, 멀리 있어요 좀더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어떤 nonverbal을 하지 예, communication e contact를 유지하려고 한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아이컨택트는 사실 어떤 거냐면 바짝 붙어있을 때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지? 근데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돼? 사이클로지컬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심리적인 거리가 확보가 아니라 이제 좁혀진 거죠. 커스질 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반대로 한다는 얘긴데 자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잘못된 물리적인 거리. 그러니까 지금 정, 적절하지 않은. in appropriate physical distance 에선 non-verbal non communication이 음, 조절을, 조절을 하죠, 조절을 하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눈 접촉으로 어떻게 조절을 해? 적절하고 편안하고 적절하고 그런 심리적 거리 즉 접근성이라는 건데 심리적 거리를 음, 조절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proximity는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p r o 미티는 이제 거리 접근성이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원치 않는 밀접함이니까 공간적인 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접근성이에요? 물리적인 친밀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감 확보를 한다. 뭐 가까우면 가깝고, 멀면 멀게. 가까우면 예 시, 공간적으로 가까우면 심리적으로 멀어지고 공간적으로 멀어지면 심리적으로 가깝게 그렇게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까다로울 법한 건데 말이 까다롭지 내용은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 정리를 잘 해두면서 공부해두세요